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. 네, 여기서 또 저희가 뛰어볼게요. 네. 저희 제가 고군이 준비하고 있는 에어스팀 중에 가장 큰 32피트. 어마어마하죠? 짜잔 어마어마해요 길이가. 자, 이 모델도 지금. 내부 작업은 얼추 마무리는 됐는데, 지금 작업 현황은 다 비슷한 단계에요. 이제 가구 작업이 이제 남아있는 상태고, 내부, 루바 <웃음> 작업이랑, 뭐, 전기 작업, 이런 것까지만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. 이게 30비트짜리가, 제가 지금 철거하기 전까지만 해도 요거는 구조를 다르게 뺄 거예요. 들어가서 이쪽 공간에 소파 베드로 두고 얘는 저 안쪽이 베드로 들어갈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요것도다 뜯어낼 거예요. 다 뜯어내서 이제 최대한 심플하게 여자 여성분들이 좋아하시게끔. 어, 완전히 새 거로 탈바꿈할 거고 이렇게 오시면 얘는 저거 2 8비트짜리보다 공간이 더 넓기 때문에 이제 베드가 이 안쪽 공간으로 이제 들어올 거고요 지저분한 거는 싹다 철거를 하고 세척을 하고 해서 이렇게 상당히 크죠. 철거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, 아, 크다 생각을 했는데, 이렇게 다 뚫어 놓으니까, <웃음> 어마어마해요, 진짜.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. 이제 여기서 또 저희가 뛰어볼게요 네, 엄청 크죠? 32피트면 12m 정도 나와요. 네, 어마어마하게 큽니다. 길이가 크다 보니까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뭐 동일하게 가긴 할 건데 이게 문제가 또 28비트짜리랑 차이가 창문이 많아요. 창문이 많아서 이거, 이거 마감하는데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여기에는 상부창이 하나 더 있어요. 이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밤에 좀 별자리나 이제 이런 거 보실 수 있게끔 살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창이 기존 거가 4개인데, 이거는 총 6개, 상부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가 더 있어요. 이게 네, 그래서 작업도 더 더디고, 음, 그래서 이것도 좀 생각보다는 좀 작업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, 처음에 제가 지금 갖고 올라온 거2 1비트2 8비트3 2비트는 이렇게 우드톤의 느낌으로 갈 거고 어... 저희 실버 스트림만 약간 빈티지 레트로한 스타일로 갈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컨셉인 거고 근데 뭐어 이거는 정말 운동장이네요. 이거 어 난방, 냉난방 하려면 장난 아닐것 같은데 그래도 어뭐 안에서 넓게 넓게 어, 쓰실 수 있으니까 뭐 가족단이나 여성분들 파티룸으로는 뭐 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이것도 좀 외형을 먼저 보여드리면 외형도 이거는 나머지 물건보다는 제일 잘 살려져 있어요.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. 어닝도 전후면부가 다 살려져있고 타이어가 펑크가 나네 창도 다 살아있고 응. 어닝도 이렇게 다 살려져있습니다 그래서 뭐아유 저도 뭐올 겨울내내 해야 될것 같아요 응. 겨울내내 작업을 해서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올 올해까지 하는 거는 욕심일 것 같아요. 좀 천천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따라라따따. 하, 이 웅장한 32피트의 장어막. 창이 어 하나 둘셋네 개. 그리고 저 상단부에 또 다섯 개가 있어요. 빨리 갖고 오고 싶은데 크기가 큰만큼 작업이 더디네요 이름을 뭘로 지을까요? 빨리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